안녕하세요 현 지금 이월드다이아를 127개나 갖고 있습니다. 6, 원래는 64개까지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127개입니다. 어떻게 했나 면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처음 열면 이런 창이 뜰겁니다. 그러면 은 여기다가 먼저 나간 뒤에 다음에 오른쪽 월드의 오른쪽을 눌러요. 뒤에 편집을 누릅니다. 다음에 세상 폴더 열기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level.dat라는 파일을 아까 연 창에다가 끌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릴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 옆에 하살표를 누른 뒤에 밑으로 가고 영어로 플레이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또하살표를 누릅니다.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가다보면 여기 인벤토리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옆에 화살표를 눌러요. 그 뒤에 숫자 옆에 화살표를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 이름이 밑에 뜨고, 맨 위에 맨 위에 몇 개가 있나 가어요 그리고 여기에 카운트라는 것을, 두번 빨리 누른 뒤에 다음에 이렇게 팝업이 뜰 겁니다. 여기 팝업에다가 몇 개를 가지고 싶나 넣어요. 127개가 최대입니다. 이렇게 한 뒤에 다 됐으면 여기서 파란색 세이브 버튼 을 누릅니다. 전다 127개로 할게요. 뒤에 파란색 세이브 누르면 밑에 저장이 될 겁니다. 크롬에서 열었다면 밑에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서 하셜프를 누른 뒤에 열기를 눌러요. 바이랩에서 보기 그러면 이렇게 뜰 겁니다. 레벨.dat라는 이름으로 뜰 겁니다. 여기서 아까 연 레벨.d.at 원본 파일을 삭제한 뒤에 새로 다운받은 레벨.d.at를 갖다 놓습니다. 음. 그 뒤에 여기서 플레이 버 받... 실행을 합니다.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127 아까 이, 입력한 대로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목숨이 127개여서 진짜 쉬울 겁니다. 사랑기 이렇게 해갖고 127개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64개보다 더 많게요. 그리고 왜날줄 못하나 모르겠네요 보니까 저는 요 그리고 있었네요 뉴욕에서 127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그리고 아까 알려준 사이트로 다른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시로 여기서 XP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레벨 이름도 바꿀 수 있고 다음에 이런걸 막 바꿀 수 있습니다. 이래갖고 저는 한번 이, 이거를 두번 빨리 누르면 이렇게 뜰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엔드를 칠 겁니다 마인크래프트 엔드 그 다음에 저장을 또 누르면 누르고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나간 걸 확인해야 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가면 저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장이 되면 갖다 놓은 파일이 바뀝니다 보니까 닫은 뒤에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치팅도 할수 있습니다. 하드코어에 치트를, 끌, 치트를 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월드를 만들 때 이렇게 디피컬티도 바뀔 수 있는데 하드코어에서 여기서 하드코어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하드코어 했는데 다시, 그 다시 서바이벌 크리에이티브 게임 모드를 바꾸고 싶을 때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른 뒤에 여기서 월드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시... 옵션을 누르면서 이걸 누르다 보면 갑자기 디버그 모드라는 게뜰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네? 왜 이러, 왜 이러나요? 여기서, 크리에이 t 를 누르면, 좀 달라 보이네요. 로딩이.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블럭이, 나올 겁니다. 이 빨간색은 뭐죠? 이거였네요. 이렇게 해갖고 마인크래프트에 모든 블럭을 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이 블럭을 통과할 수 있는 게임 모드가 뭔가 하면 스펙테이터 모드예요. 이래서 저는 크리에이티브로 바꿀게요. 키보드 대시 슬래시를 누른 뒤에 게임 영어로 G A M E 이렇게 뜨면 탭을 누르면 돼요. 다음에 여기서 크리에이티브를 선택한 뒤에 하면 크리에이티브로 바뀌어요. 그런데 블록을 부실 수가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인데도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있었던 거는 스펙테이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래 여기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데 밑에 어떤 투명한 블럭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고 통과를 못한 블럭이에요. 뭔가 하면 대시 기브 슬라시 기브 다음에 자기 이름을 누른 뒤에 배, B, A, R 이렇게 지다 보면 이게 뜰 겁니다 이걸 클릭한 뒤에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이런 게뜰 겁니다 이걸 들면 밑에 이상한 빨간색에다가 이상한 게뜰 겁니다 이게 바로 통과를 못하지만 통과를 못하지만 못 보는 블럭이에요. 볼 수가 없는 블럭이에요. 들지만 않는 이상. 다시, 안 들리면 다시 없어지네요. 그런데, 이건 지금, 지금 부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바깥으로 갈 수는 없네요. 그런데, 다시, 다시, 다시 슬라시 게임 모드? 스펙테이터 한 뒤에, s h i 를 눌러서 내려간다면 그러면 지금 이걸 통과했네요 여기서 서바이브를 켤게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 같이 베리어라는 것도 다른 월드에드 을수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또 다른 블럭도 있어요. 코맨드 블럭이란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있고 라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걸 있으면 이렇게 라이트란 것도 들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안 들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빛이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워, 원래는 아까 말한 베리어도 물실수 있어요. 물실수 있지만. 아까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 보셔요. 왜 그런진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디버그 모드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베리어라는 블럭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도 127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케를 갖고 밑줄 중간 이동할게요 다시 여기서도 스펙테이터를 키면 이렇게 여기서도 됩니다. 스펙테이터는 스펙테이터도 이렇게 하면 땅속이 다 보이네요. 이기서 이거하고 얼만큼 생존할 수 있는지 볼게요. 이거 분명히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죽었나 모르겠네요. 떨어지는 거는 이걸로도 못 견딥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